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4월 이 봄에 굉장히 제철인 이 정어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정어리 쌈밥이라는 음식인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정어리 쌈밥이라는 거는 뭐 여수, 순천, 광양 이쪽 전남 그 남부, 남해안 쪽 이쪽에서 좀 해먹는 음식인데 이 정어리를 생선조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쌈밥처럼 이렇게 싸먹는 이쪽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이거또 굉장히 지금 제철에 맛이 좋습니다 이 장어리가. 장어리 쌈밥 이거 만드는 과정 잠시 보시고 오시죠. 자 냄비에다가 한번 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를 깔고 위에다가 장어리를 올렸습니다. 예. 지금 장어리가 굉장히 맛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고사리를 싹 덮어주시고요. 양념장을 싹 뿌려주세요. 양념은 그냥 뭐 고등어 양념 하시, 하듯이 좀 매끈하게 해가지고 음. 뭐 간장, 뭐 고추장, 고춧가루, 뭐 다진 마늘, 뭐 생강 어. 살짝 달달하게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 음. 맛술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 네. 고사리가 살짝 장길랑 말랑하게 해가지고 어. 이 상태에서 푹 한번 끓여내줍니다 자이 이렇게 잘 졸여진 거에다가 음. 하고 청양고추를 위에 삭 두르고 물로 조금만 더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정어리 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나 감자 같은 거안 넣으셔도 돼요 이 고사리 자체만 해가지고 넣으셔도 충분히 좀 맛이 납니다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조리해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어리가 또 굉장히 싸요 굉장히 많은 양을 사는데5 0원 밖에 안합니다 정어리가. 자, 이제 말은 그만하고,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쓰는 상추에 밥을 적당량 올리고요 정어리를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두 마리 정도 넣어주고 아, 고사리 고사리 살짝 넣어주고 쌈 싸드시는 건뭐 기호에 맞게 어, 싸드시면 될것 같아요 고추 마늘 된장 이렇게 넣어서 음어 진실의 미간이 작동을 하네요 음아이좀 마이 스타일 음자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음. s 뭐 먹은거 자체로 원 a 더 좋아하기도 하고 자, 물미역에도 u Tashi, Wanshito, Wanshito, Wanshito, w 된장보다 마늘 o Wanshito, Wanshito, Wanshito, Wanshito, Wanshito, w 음 어우 그리고 이 조림 고사리 자, 이제 포슬포슬하게 잘 졸여진 감자. 아, 야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뚝딱 먹겠다. 이제 아. 제가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호라서 좀첨가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이런 거는 좀봄 따뜻해지면 어디 평상 같은데 시골 평상 같은데 앉아가지고. 딱 아, 저리 와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힌데, 아. 음. 어. 이 정어리는 뼈째 드셔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음. 뼈가 잘 부서져서 조림으로 좀 오래 조리를 하면 뼈까지 잘 부서집니다 야, 물미역 보니까 또 과메기 땡기긴 하네 아이고, 아이고. 음. 뭐든지 생선 같은 경우는 좀 제철에 철 맞게 해가지고 먹는 게 가장 또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도 굉장히 맛이 좋네요. 정어리가 감자랑 같이 해서. 큰 싸움 한번 써볼까요? 밥도 넣고 정거리, 모사리, 야채도 같이 넣고 아, 채소 음, 또한 분께서 댓글로 음, 야채라는 말, 어, 이거 유래의 잔재다 채소라는 말로 바꿔 쓰라 근데 이게 좀잘 안되네요 네. 앞으로 저도 채소라는 말을 좀 많이 익도록 자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약한데 크기가 감자 고사리 또 놓고 짜 이렇게 간이 크게 해서 음. 음. 역시 쌈을 한입 크게 먹어야 크게 먹어야지 맛있네요 음. 밥 위에다가 장어를 올리고 불미역에 생마늘 탁 해서 하산 다음에 자. 음. 와. 오, 감자 진짜 잘 익었다 촬영중인데 옆에 안나온데서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니면 여보 나오는거 혹시뭐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웃음> 이게 정말 맛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제자친구한테도 검증을 한번 받으려고요 냄새가 진짜 맛있어 음. 뭐뼈 음. 이런 것이 아 씹혀도 뭐 전혀 질감 없고 부드럽고 맛있죠? 음, 음 진짜 맛있다. 음이 <웃음> 맛이 진짜 음. 정어리 산파. 또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음. 어 이게 제가 뭐 아무 음식이나 다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요건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제철 이 정어리는 진짜 꼭 한번 드셔보죠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음. 저기 요 먹고 있으니까 음. 좀더 먹고 싶은 얘기가 내가 저기 해줄게. 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진짜 비린 맛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좀, 나중에 오래 졸릴 때, 뚜껑을 열고, 청양고추, 이렇게 대파, 이런 걸 넣고 좀 졸여내면은, 같이 날아갑니다. 음. 요리하실 때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우,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철 정어리는 여러분들 뭐 수산시장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스, 어, 생물 정어리를 좀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쌈밥으로 만들어서 즐기시는 거 굉장히 좀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지금 정어리 음. 꼭 한번 댁에서 해 드셔보시던지 아니면 뭐 이쪽 남해 이쪽에 내려오시면 심심치 않게 정어리 쌈밥을 판매하는 그 식당들을 볼수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놀러 오실 일이 있으면 거기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